<웃음> 올리야, 그거 뭐야? <웃음> 올리야, 공다리를 그렇게 좋아하더니요? <웃음> 지금 걸렸잖아, 이거 뭐야? <웃음> 야, 슈퍼맨 노래하는 거야, 올리? <웃음> 뭐야, 올리? 슈퍼맨 노래하는 거야? <웃음> 슈퍼맨? <웃음> 어떻게다가 하실게된 거야, 올린. 어? 그러니까 조심히 놀아야지, 올리야. 어? 내가 확 하품을 했다. 하품을 했다. 뭐 하게? 그 억울한 표정은 뭐야? 봉달이 빼달라고? <웃음> 아. 너무 웃긴 거 아니야, 올리? 야 너무 웃긴 거 아니야, 올리? 뭘 그렇게 뚫으 뚫었지, 봐. 어? 뭘 그렇게 뚫었지, 봐. 아. 올리 슈퍼맨? <웃음> 신경 쓰이지. 뭐야, 이게?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평생 이렇게 하고 다닐 거야 울리? 빨리 빼야지 <웃음> 울리야 빨리 빼자 어? 한번 빼봐 <웃음> 왜 개껌해? <웃음> 왜 이상해? 올리야 개껌도 눈에 안 보이지 올리? 어? 응? <웃음> 다먹으면빼줄게 내가. <웃음> <웃음> 아, 어 미안 미안.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